Let's h a d o 네관리 안녕, 동티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차는 했지만 손이 덜 가고 또 어떻게 세차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틀, 문틈새 세차인데요. 문을 닫아 놓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살펴보면 흙먼지와 기름때 등으로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건조가 돼서 지워지지 않는 물때 자국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틀과 문틈새 세차 방법과 정말 쉬운 방법으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티뷰, 그럼 먼저 문틀과 문 틈새 세차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볼까? 첫 번째, 물 뿌리기. 물을 뿌릴 때도 방법이 중요한데 차의 외부에 물을 뿌릴 때는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뿌려주고 조금은 테크닉이 필요한 기술이긴 한데 문을 열고 차 안쪽으로 최대한 물이 튀지 않도록 틈새에 물을 뿌려주는 거지. 두 번째, 클리닝. 물을 뿌리고 난 뒤에는 APC. 그러니까 다목적 세정제를 문 틈새에 뿌리고 부드러운 브러시로 구석구석 살 살짝 문질러 닦아내고 다시 물을 뿌려서 세정제가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물을 뿌려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물기 제거 제거 안된 물기는 오염물질이 쉽게 달라붙게 되고 심각한 물때 자국과 얼룩이 생겨서 물기 제거가 중요하지 우선 에어건으로 충분히 바람을 불어 물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한 후에 타월을 이용해서 남은 물기를 잘 닦아내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리, 문틈새도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염도 덜되게 하고 찌든 때도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제를 발라주면 되는데 손쉬운 방법으로 이런 액체 타입의 코팅제를 이용해서 작업 부위에 직접 뿌리지 말고 타월에 뿌려서 발라주면 되는 거지. 동집이 이렇게 클리닝과 관리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나도 가끔은 정말 손대기 싫고 클리닝하기가 곤란한 차들도 있어. 대표적으로 카니발, 스타렉스, 레이 같은 뒷문이 슬라이딩 형태의 문으로 된 차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까처럼 쉽게 닦아낼 수가 있는데 슬라이딩 도의 경우는 구조 자체가 손을 넣어서 닦아내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염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풍절음을 잡아주는 고무 몰딩도 있고 또 문콕과 문 가장자리를 보호해주는 도어 스트립도 있고 이렇게 생긴 썬루프 보호 몰딩도 있는데 여러가지 중에 사용자의 기호도에 맞춰서 어떤 걸 사용해도 좋은데 나는 이걸 이용을 했어. 보는 건 원래 용도가 자동차를 도장할 때틈새 페인트가 날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나는 이걸 먼지나 물이 틈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용을 했지 일단 본딩력이 상당히 좋고 재질은 아주 촘촘한 형태의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서 굽거나 휘어진 부분도 쉽게 접착이 가능해서 선택을 했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슬라이딩 도어 형태의 경우 어떻게 하면 오염이 덜 되게 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 슬라이딩 도어의 틈새에 물을 뿌리고 문을 열어 확인해 볼게 역시 문 틈새로 물이 튀어 들어와 흠뻑 젖어 있는데 그럼 시공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자고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 뒷유리가 있는 부분까지는 고무 몰딩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그 아래쪽을 보면 몰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먼지나 물이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러니까 여기 아래 안쪽으로 시공을 해주면 되는 거지 우선 본딩이 잘 되게 알코올이나 탈지제로탈지 작업을 해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붙여주면 쉽게 끝나게 되는 거지 간단하게 작업이 끝났고 물을 닫고 물을 뿌려서 테스트를 해볼까? 같은 방법으로 틈새 에 물을 뿌리고 문을 열어보면 보는 것처럼 전혀 물기가 없지 별것도 아니지만 제작할 때이 부분 조금만 신경 써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문틀과 틈새의 클리닝 방법과 관리 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제품들 중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염이 많이 되는 곳에 응용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내가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요